이거 이빨 이렇게 이렇게 해왜 <웃음> 그렇게 앉아있어요? 나 웃으려면 <웃음> 내가 볼때 거울 아 말고 아 없어 우와 아, 어? 맛있겠다 와. 야, 저거 뭐야? 어? 우와 우와 미친 거 아니냐 면야한민제 <놀람> 뒤에 줄 서있어요 작품 안 내면 청취한 품 먹기? 청양고추 하늘은 아. 찐금자자먹어야 <놀람> 그거 야거야 너무 야데 <놀람> 야 이게 맵네, 근데 여기가. 맵다, 맵다. 이거 맵다. 맵다 근데. <웃음> 야난 너무 행복해. 애요 귀요미들 한번짠 할까? 어, 뭐야? 어, 이 오빠 어이 뭐야? 뭐야?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 <웃음> 오빠 저랑 한 잔해요. <웃음> 우리 두개한번한잔 할까?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 끼고 싶어 나, 나는 끼고 나도 끼고 싶어요. 나도, 나도 나도 끼고 나도, 나도 싶어요.